거참, 사람이 징호가 없을 수도 있지. 거참, 참, 참, 참, 참, 참, 참, 자라 자라 참, 참, 참, 참. 되게 이뻐요, 여기 서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 그때 원래 여기를 정규적으로 여기 서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정표 이렇게 짜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잊혀져 버렸어. 가자. 그리고 약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저 이거 사놨는데 못 써요. <웃음> 나 였다가 돈 꼬라박았는데 이거 못 쓴다. <웃음> 이게 되게 저거를 산 이유가 저게 화로에 저거 뭐지 강화를 할수 있다고 해서 샀단 말이야. 근데 화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실수로 이것도 하나 날렸어요. 이거 만 원짜리인가 그런데 화로에 어떻게, 화로를, 화로를 저 강화를 해야 돼? 강화소로 가니까 화로 강화가 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길래 나는 화로 강화가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 써있길래, 아, 여기다가 구우면은 강화가 되는 건가? 해서 내 섬에 있는 화로를 구웠단 말이야. 근데, <웃음> 화로에다가 주문서 구웠는데, <웃음> 구웠는데 금조각 나와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와, 와요. 이거 금조각 나온 거. 네, 네, 진 오열했잖아, 당시에. 아, 다시 생각해도 너무 눈물 나온다. 아, 여기 이뻐요. 간만에 여기나 할까? 이건 할까? 그러면은, 저거 합시다. 이미지 끄고, 채팅 이기로 내려버리고. 아, 이거 채팅 위치가 참 애매해.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낫죠? 여기 위로 하면은 내 정보가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벤이 가려지긴 하는데 인벤은 좀 가려져도 괜찮지 않아? 채팅을 줄일까? 됐다 <웃음> 채팅 졸라 조아만해졌는데 자나 안, 안 죽어 여기 서버 좋은 점 자동낚시 있어 그래서 가끔 한참 여기 서버 들어왔을 때 뭐지? 저거 자동낚시 돌려놓고 딴짓 했었어요. <웃음> <웃음> 고백. 자, 그러면 은 뭐하지? 섬이나 넓혀볼까? 이거 여기서 근데 시작하고 여기 그래도 좀 형태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한칸 높이 했지, 나 대체? 약간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했을까? 졸라 안 이쁜데. <웃음> 졸라 안 이쁜데. 장물을 다시 정해보자. 내가 봤을 때, 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제가 뭘 어떻게 살,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웃음> 장물 상점. 보면은, 위에 135. 90, 135. 수박? 우와 가문비 나무가 틀인데? <웃음> 수박 키울까? 수박 괜찮은데 왜냐면 건 밀은 다시 심는 게 너무 힘들어 어허 수박 수박 수박 수바라바라바라박박박빡 수박 키울까? 사탕수수? 수박 키웁시다 내가 와서 수박이 난것 같다 수박을 키워봅시다 부금 틀어놓고 해야지. 그래야지 좀 괜춘 괜찮해나 부금 소리 1로 해놔도 커가지고. 됐다. 해보자. <웃음> 해보자. 블럭 있는 걸로 갔다가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쫌... 그맵 끝으로 맵 끝에 도달해서 거기서부터 쭉쭉 쭉쭉 쭉쭉 만드는게 나을 거 같은데? 아 힘들다. 어딨지? 이거를 그래, 여다가도도도도도도도도도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로갈로더로 갈까? 더더더 갈까? 갈까? 갈까? 태양을 향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웃음> 여기가 섬 가장자리니까 일로 해서 여기 밑에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라? 어...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절로 갑시다 그래 우리는 달을 향해서 달리는 거야 <웃음> 섬 크기가 5 0 0 곱하기 5 0 0 이었거든요 최대가 아마 섬 저걸 해야 될 거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고 지금이 아마 몇일까? <웃음> 아이 거 아닌데 이게 아닌가 잠깐만요 어... 업그레이드 아닌가 어 발목장 말고 체육장 말고 치장 설정 말고 선 선물함 없고 스킬 어 스킬 어 맞아 이거 양포인트란 게 있거든요 여기 이거 모아서 스킬도 찍을 수 있음 여기 이게 약간 묘미긴해 <웃음> 내가 지금 있나? 포인트가? 포인트가 없는데 지금 또할수 있는 게 아, 캐시 상자 이거 어, 이거 오 최대가 500인 건가? 기억이 안 나네. 키 <웃음> 기억이 나지 않아. <웃음> 아, 기억력 어쩔 거야, 이거. <웃음> 진짜 기억력이 금붕어야, 금붕어. 가 보자. 어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자, 자연스러웠죠? 그, 그쵸? 난 그렇다 생각해. 이쪽으로 가야되네? 일로. 어, 생각보다. 아니야. 넓어, 넓어, 넓어. 이게 예전에 진짜 양팜 여기도 예전에, 예전 시, 전 시, 전전 시즌이라 해야되나? 전 시즌인가? 했어가지고. 그때도 진짜 광적으로 농사했었는데. 다시 해봐? <웃음> 오늘 함 농사해봐? 사실 잠이 좀 깼거든요? 어, 어, 그래서 잠이 다시 올 때까지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수박을 키워볼 건데요? 가봅시다 가자! <웃음> 여기가 끝이니까 나 여기서 심고 싶, 시... 어, 나 씨, 씹... 아, 곡괭 가져안 가져왔어. <웃음> 곡괭이가 어디 있더라. <웃음> 아이씨, 곡괭을 안 가져왔네.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하면 되지 않을까? 해봅시다. 이게 네 칸에 하나씩 되니까, 다섯, 오 곱하기 오래 해야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아닌데, 아니, 넷인데? 아니네, 다섯 시었네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물. 여기다가 물 해주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 머리 굴려. 머리 굴려. 굴려. 굴려. 여기만, 여기, 여기가 흙이어야 돼. 이게 줄기가 자라는 건 저거니까. 그 방향 잘 맞춰서 해야돼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블록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상 네기억이 맞다면? <웃음> 내기억이 맞다면 여기가 아마 저거 있을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블록이라고어 그거 있으면 편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아씨 마크 서버를 한두 개 해야지 <웃음> 작강 마크속 너무 많이 해서 헷갈림 클람? 아니야 있어 있어 있었어. 어디 있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물물물물물물물물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해보자 해보자 차근차근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아 근데 처참하다 지금 모습은. 저 어디였지? 여기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어 뭐야 5분 뒤에 핫타임 이래 개꿀? 뭐야?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핫타임? 개꿀이잖아 흐으으으 으, 으, 살려줘 <웃음> 살려줘 이거 바닥에다 깔아놔야겠다 아닌가? 그냥 해 몰라 몰라 몰라 여기가 아 어쨌든 여기 근데 다 흙으로 해야 되는구나,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키우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어... 흙이 없다 나 돈도 없는데 흙을 사오자, 좀 흙이 없을땐 사면 되지 뭐장물 상점 보석 상점 도구 상점 염료 상점 양털 상점 아니고 기타 상자? 또 아닌데? 어? 이거 그거 아닌가? 엘리베이터 블럭!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아 블럭 블럭? 여기있다 쉬프트? 돈 반.. 반 날렸는데? 이 미래를 위한 투자겠지 이게? <웃음>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맞겠지? 괜찮겠지? 나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맞겠지? 나돈반 날라가는데? 아... 아니야 돈이야 다시 벌면 돼 여기가 낚시든 광물이든 간에 한 시간 일하면은 충분히 돈벌수 있어가지고 어돈 버는 건 걱정하지 말자 벌면 돼 노동하면 돼 <웃음> 잠깐만요 줬어 가자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수박 다 씨앗으로 바꿔버려 됐어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게 계산해보면 여기 후박 수 잘하죠? 여기 라인에도 하나 해주고 이거 계산 잘해야 된다 깡아 <웃음> 낚시도 수학이다 <웃음> 낚시도 어 계산 잘해서 해야 된다. 낚시? 아니가 그러니까 농사도 수학이다 이거 계산 잘해야 돼. 그리고 아마 여기를 또 갈아서 여기도 해줘야 돼요. 이 효율 잘 따져가면서 해야 돼, 이것도. 됐어. 이런 끝이야. 여기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 옆으로, 네 칸, 4칸 가, 칸까지 물이 또 자라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까지 자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또 이어주고. 좋아. 해주고, 여기다가,다가. 맞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잘못했다. 잘못, 잘못했다.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이다 여기가 아니다. 여긴 비워야 된다. 이거 까딱 잘못 하면은 개당 잘못 하면 진짜 개고생 하거든요. 한번할때잘 해놔야 돼요. 된니나한번할때잘할 거야. 여기. 해주고 여기도 바스 가라. 그리고 여기다가 큐! 설치해주고 됐어. 이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 하, 하, 하. 뭐야, 나왜설치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또, 물 넣을 공간 만들어, 아, 흙 먹어야 돼!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먹었다. 흙 비싸. 흙 비싸. 그래, 그래, 그래.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돼, 이거. 나 짠돌이로 살 거야 <웃음> 나 짠돌이로 살 거야 짠돌이로 핫타임 준비해야 되니까 넣어놓고 호 수박이 내가 더 없나? 뭐가 없네? 뼈가루 있으니까 이걸로 좀 키워놓을게요 이것도 좀..캐놔야겠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하타임 처음 받아본다, 이번에. 뭐지? 멜, 멜 멜론? 아, 아 인베는비울 필요가 없구나. 아, 선물함. 뭐, 아, 여기 스킬이고. 선물함. 오, 요, 보급상자. 오, 와 자동심기 2500? 아. 우와, 광물 변환 스틱, 맞아, 여기 이거 있어서 편해요. 이거, 이거, 이거 광물 안 구워도 돼, 여기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거지. <웃음> 이거지. 이거 좀 넣어놓고. 9,000원? 아, 아쉬운데. 이것도 양포인트로 됐다. 이거 이렇게 레벨 오르면 스탯 저거 있잖아 약간 스케치는 거 그거 할수 있으니까 있는 거다 쓰자 여기도 있다 오3 레벨이다 잠깐만 이런 거는 나할수 있지 않을까 뭐 하나를 어12 포인트 있는데 어어 어, 우와 이거 농사하는 게 낫겠지? 고민된다. 이거 풍작을 할까요? 농사 전문화를 할까요? 30% 확률인데 이거는 근데. 30% 확률. 고민된다. 풍자기냐, 농사 전문화냐 아이 고민되는데 뭐가 날까? 아 근데 흙 이거밖에 안 사왔어? 다 썼어? 아닐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니까? 오오오오 아야 우이씨 플라이를 써버려 깜짝 놀랐네 흙 없어? 다 썼어? 저거밖에 안 했는데? 에이 거짓말하지마 나만 못 찾는 거 아니죠 지금? 흑 그. 없는 거지 그냥 왜 이렇게 부족해? 나 뭐가 없는데? 시작하려고 보니까 <웃음> 있는 게 없는데? 어머 어머 아니 이거밖에 안 했어 이게 64라고? 아니 이게 64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음,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그러지 말자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이게 어떻게 64야? 어딜 봐서? 진짜? 진짜? 거짓말 에이, 거짓말 흙한 번만 더사까 그래도 뭘 농장은 완성을 시켜놔야 될거 아니야 <웃음> 농장 <웃음> 완성은 시켜놔야 될거 아니야 어떡하지? <웃음> 돈이 너무 없는데? 어?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스킨인데? 많이 본 저거겠지? 코가콤 못뭐 씹나? 배고픈데? 비싸? 아닌가? 만 사천 원 필요해. 만 사천 원. 나 돈이 없어림들 <웃음> 돈. 거지야! 왜 거지야? 이 거지야! 아 거지 자식. 나뭐팔거 없어? 이거 팔까? 에메랄드 블록이랑? 아닌가? 안 파는 게 날려나? 아, 그래도 고민되네.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주문서 사는데 돈안 썼으면 나잘 살았어. <웃음> 내가 주문서 만 사지 않았어도 어어어 오, 오. 오, 잠깐만요. <웃음> 날아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 아. 뭐 있지 않을까? 오! 수박 자랐어! 잠깐만 잠깐만 수박 수르박! 수박 수박 수박이 자라요 여덟 개 좋았어 여덟 개더 심을 수 있다 아 수박이 자라요 좋아요 다시 해보자 아나 근데 왜 이렇게 그지야 진짜 그지야 그지 완전 그지야 그지 오이, 그지도 살고싶어 오 아! 야! 오오오! 아, 오, 오, 야! 미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오! 밟지 마세요!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오이씨 밟는 줄 알고 놀랐네 아나 물... 내 물... 아 그래도 여기 섬을 좀형태에 남겨놔가지고 이쁘게 이쁘다 그치 않아요? 저기만 없었으면 이뻤을듯 섬 이뻐 눈부시다고요? 감당하세요 아. 에 감당하세요 저거 왜 이렇게 빨리 자라? 나 방금 아크 켜지 않았어? 어 뭐지? 이상하다. 나 아까 인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성장기인가 봐, 애들이. 겁내 잘 자라. <웃음> 수박도 금방 자라겠지? 얘들아, 날 부자로 만들어줘. 근데 이거 행운고개를 키면 더잘 나오려나? 원래 수박검이랑 수박검? 맞나? 여기지? 흙 알바가 있네. 흙 어디서 무료로, 꿈으로 구할 수 있나봐. 아, 흙 설치해가, 설치 알바였구나. 가서 아, 알바나 뛸까? 잠깐만,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 나잘 됐어. <웃음>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 이게,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잘못 믿으니까, 어, 이런, 계속 저걸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 난 나를 못 믿겠어 아, 벌써 다 썼어, 흙 이상해 뭔가 한거 없는데 벌써 왜다 써?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이럴 리 없어 나 벌써 흙다 썼어 차라라 차라라 차라라 차. 어머, 다 썼네 여기도 여기 쓰고 여기 갈아야 돼 됐다. 여긴 안 자랐는데. <웃음> 여기 여기 안 자랐는데. 어라? 어라라라라. 어 초월도 할수 있나 보네. 곡괭이. 오 곡괭이 초월도 있나 봐. 됐다. 짠짠짠짠짠짠짠 짠. 짠짠짠. 짠짠짠. 이 응, 강화나 하러 갈까? 그러면은? 아니, 도끼! 도끼 있잖아요, 도끼. 사람 뒷담 맞네많는 명이 지금 169명 있음. 이거 도끼 있거든요. 도끼 강화나 할까? 이거 갖다가? 어, 수박 있다, 수박 있다! 오 이거 효율이랑 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비율을. 가봅시다. 잠깐만, 나뭐안 가져왔어. 아하! 강화석! 강화석! 강화석! 강화석이 없는데, 나 근데? 아니, 나 있다. 그치, 그치. 강화석. 오면은. 그래, 여기 보면은. 곡, 도끼 할수 있거든요. 도끼 해보자. 하고. 강화석. 행운? 한번은 딱 칠칠 해볼까? 강화 횟수가 4번 남았으니까 좋았어 하고 효율 한번 바르고 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나 강화석이 부족한데? 어머 <웃음> 나 강화석 구하러 가야 될것 같아 오 잠깐만 이거 있나? 아 가져갔대 이씨 이거 가끔 이렇게 스폰때 있거든 저런 것처럼 이렇게 가져갔냐 안돼 안돼 하나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여기 어딘가 돌이 없는디 강화석이 없어 어떡하지 어, 아다 털어갔네 그냥 여기 이이 일대를 강화석 진짜. 좀 구하러 갔다 올까요? 저거, 강화서, 광산 가서 좀 광산, 강물 캐면은 나오는데. 나 돈도 없으니까 광산 가자. <웃음> 가서, <웃음> 벌자. 여기서 한 시간 빠싹 일하면은 좀 벌거든요, 그래도, 나름. 어, 이거 고기랑 이렇게 해놓고. 이거야 여기서 나올 거야? 강화석? 아닌가? 가끔 여러분 헷갈린다면은 이걸 다실 거예요 강화석 강화석 여깄다 강화 에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트아 어서요 하이하이 어이 필드 채광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그쵸, 그쵸. 조약돌 재활용? 아, 맞아. 이거 조약돌 모아놓고 재활용하면은, 맞아. 맞나? 맞을까? 마스카? 모르겠다. <웃음> 모르겠다. 강화석, 이거 좀 구해서, 넉넉하게 구해서 갑시다. 아니, 나 저거 찍을까? 그냥? 스킬? 조합 금지 아이템? 이, 뭐야? 다시 갔다와 나 외우는 편은 아니어서 내가 그래도 조합금지 아이템은 만들지 않아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으흠. 저것도 포함이 네선인장 예전에 선인장저 뭐지? 뭐지? 자동농장이 개꿀이긴 했는데 여기서 뭔가 없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전당포? 요건 뭐지? 아~~ 아~~~ 파는구나 대장장이 재료 아이템제작소 오! 어, 되게 신기하다 아이템제작소 양양 도끼 섬세한 섬세한 도끼를 줘어있네 뭐.. 잠깐만 근데 어 상태가 이상한데? <웃음> 오~~~ 우와 야~~~ 아!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잠깐만 뭐 필요했지? 자 봐봐요 여러분 재련된 에메랄드 재련된 나이아 에메랄드 광물 가득 주머니 에메랄드 블럭이랑 다이아블럭? 잠깐만 나섬이 있는데 저거 하하만나 <웃음> 섬에 있는데 이거 하하하하하하 <웃음> 잠깐만, 전당포 다시 가봐. 저거 하나 지르자. 어? 어, 나 괜찮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흙, 여기도 100원인데? 어? 나 아까 한 세트에 14,000원에 사지 않았나? 흙? 어? 어? <웃음> 나 아까 그한 세트에 14,000원에 샀던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웃음> 재밌네. 어, 인생 조금 핫알았을지도 이잉 <웃음> 조합소. 어, 야, 왜 샀어? <웃음> 아니요. <웃음> 어, 따 쓰려고 쳐산 거야! <웃음> 어, 뭐야. 아, 이거 바꿔 있었구나.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웃음> 나는 후구 새끼다. 에메랄드 가득 주머니는 아, 이거 뭐가 되게 많이 필요하네. 결론적으로 저는 저거를만으려면은 광물을 캐야 된다. 그러면은 아, 이게 조합 이용가도 필요하네. 에헤, 여지 필요한 거였네. 걔 노가다 가기라고 가자 노가다로 써놓고 <웃음> 가자 가자 가자 들어봐요 섬 가서 상자 좀 깔끔하게 비우고 오게 상자 정리도 한번 해야 되는데 갔다 오자 이거 <웃음> 갔다 와돈좀 벌러 가자고 이렇게 된거이거 찍자 스킬에 체광 아닌가? 아니야 이거 나중에 저걸 찍을래 이거 혹시 찍어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자 <웃음> 혹시 몰라 이거 잘 찍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어? 저는 마크를 안 합니다 젠장 이거 아 재밌는데? 나 저거 약간 승부욕이 있어 먹고 싶어 만들어 보자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시간이바 빠삭하게 하면은 끝이 않아요? 난내 노동력을 믿어 <웃음> 내가 내 컨트롤도 못 믿고 내 머리도 못 믿고 나를 못 믿지만 내 노동력만은 믿어. 믿어 나 노동만큼은 잘해 <웃음> 승마다 200 준다는데 저거? 어? 승마다 200을 준대 <웃음> 괜찮은 저거 아닐까? <웃음> 나는 나름 괜찮다 생각하는데 끝이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층마다 200이래. 층이 졸라 넓은 거 아니야? 아 근데 흙쌓는 거야. 금방금방 싸우면은 되는 거 아니야? 너흙 쌓고서 잘못 싸우면은 그것도 밀어떼는 거 아니야? 나 약간... <웃음> 내적 갈등아. 아니야. 내선부터 제대로 하자. 그일 잘못했다가 욕먹지 말고. 열심히 켜봅시다. 이게 삼, 아니, 한 세트씩 필요한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 이게 아까 보니까 종합주머니 만들고 막 이러는데 뭐가 많이 필요하더라고. 저한 30분까지 광질 해보고, 중간 점검 한 다음에, 저거 해볼게요. 만들어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지. 나는 있다고 봐. 근데, 어, 모르겠어, 살. <웃음> 자신은 없어. 뭔가 느낌은 오는데 자신은 없어. 이게 될까? 될것 같다라는 뭔가의 느낌은 있는데 확신이 없달까? 마크가 진짜 말하면서 멍때리 좋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웃음> 그래서 왠지 모르게 머리가 아파요. 너무 멍을 오래 때렸나 봐. 왜지? 루비 카드 한 장을 획득했습니다 오 이것도 맞아 이거 수집하는 것도 있어 나 저번에 다른 카드도 하나 모었던것 같은데 어, 여기 비싼거다 비싼거 <웃음> 비싼거다 비싼거 비싼거다 비싼거 가보자 가보자 들어가보자 양포인트도 이거 모으면 바로바로 바로 쓰자 어차피 이거 레벨업은 해야되는거니까 됐다 오, 레벨 겁내놀라 그래도 레벨 하나 오를 때마다 1포인트가 아니라 4포인트인가를 획득해가지고 농사할 때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진짜 스킬을 뭘 찍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뭐가 좋을까? 농사를 제가 할 거긴 한데 광물도 캐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어, 아까 그러니까 딱쓸 때가 광물 아니면은 정원 것 같아. 농사? 왜냐면 저 채집은 안할 거고, 네, 채집은 제가 안할 거예요. 채집은 제가 할 생각이 없어서, 채집 나무 캐는 거 그거 안할 거고. 아니 오히려 나무 저 캐는 게 이득일 수도 있을까? 거기 나무가 조금 큰게 아니라 개커요. <웃음> 여기 나무, 커 없네, 커. 다이아 카드 한장휩 뜨고. 난 빨강색이 지한 세트 안 되거든요? 일단 한 세트가 될수 있게 빠르게 빠르게 해줍시다. 이게 아까 보니까 그거 한번 재료를 바꿔버리면은 반환이 안 된대. 그러면 그거 잘 재고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돈 날라가는 거잖아. 노동, 나, 노동, 노동 낭비인 거니까 일단 한번 계산 좀 때려보고 해볼게요. 할수 있다.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면은 너놨을까? 그걸 그렇게 해까 생각을 해봐. 한 시간 만에 네가 이렇게 뚝딱딱딱딱딱딱 따다다딱딱 만들 수 있는 거면은 너놨겠냐고 그러다가 근데 살짝 저 이익 안 되는 게 이거 이 어차피 이거 이렇게 뭐지 공영광산 와서 캐봤자 저게 안 되거든요? 그 얘네는 행운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나는 왜 여기다 행운을 쳐 발라놨지? <웃음> 아 의문이네? 아니 이곡괭에나 행운을 안발 행운만 발라놨어. 효율에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왜? <웃음> 왜 그랬을까? <웃음> 어차피 너 근데 섬에서는 전 섬에서 광질안 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차라리 낚시를 하지. 어여 여기... 캐고 있는데 나타나셨네? 아이고야 가시는데?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뭐지? 철새인가? 행복하게 가세요 <웃음> 행복하세요 오? 나 가물 왜 이렇게 쌓였어? 짱짱 많아졌는데? <웃음> 근데 이때쯤에 수박 좀 자라지 않았을까? 사람 없어서 안 자랐으려나? 가볼까요? 우리 수박을 입고 있어 아, 잠깐만 이거만 켜고 가자 수박을 입고 있었어 자랐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안 자란 것 같죠? 그렇죠? 자 이거 확인해보자 얘를 캐고 가면은 갔다 왔을 때 이게 자라면은 사람이 없어서 자란다는 건데 뭐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깎아 갔다 와서 그래. 확인을 해. 잘았나? 안 잘았나? 확인해보자. 전당포. 자, 필요한 거. 다시 확인해볼게. 대장장이에서 필요한 거. 도끼인데. 아, 16개? 잠깐만. 32개가 필요한데, 저게? 하나가? 잠깐만. 32개. 32에 5 곱하면은. 32, 5. 나 이거 못 만들어 지금 당장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살짝 돌려봤는데 안돼 왜난 아까 그살짝안 돌려봤던 걸까 대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이거 안돼 안돼 상자에 넣어놔 안돼 야 농사하자 농사 농사 이거 강화 마저 하고 어 강화 강화석강화석 얻은 김에 맞아, 강하고.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박, 수박, 수박, 수박. 됐어, 됐어. 강화죠, 강화죠. 흐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끼. 행운. 아, 효율인데? 아, 효율. 응, 실패하지 않아요, 영웅은. 좋아요 주일 영원히 실패하지 않아요 좋아요 됐어 이거 가서 수박해자 해볼게요 다시 다시 돌아온 노동시간 사람 없어도 잘하는 거 아닌가? 얘가 얘를 안 키워갔나? 안 잘하는 거 같기도 한다 몰라! 알아서 잘하겠지? <웃음> 알아서, 잘하겠지. 마저 설치해봅시다. 창을 향해 가는 거야. 넷. 넷 타고, 이렇게 둘러주고. <웃음> 뭘 타고. 흑우.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물물 매, 물 매. 어, 저분 친구도 있어. 우와. 이거 등급도 있는데 등급 이름이 야옹이거든요. 야옹이? 등급도 이름도 귀여움 여기. <웃음> 이게팜 이름이 서버 서버 이름은 양팜이물물물물이름물물 저런 사람들이 내 보인물 아햄 해봐 이거 한번한달빠삭 해가지고 섬순이 늘기 해볼까? 예전에는 시청자분들 도움 받아서 어떻게 막 섬순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 한번오 잘았어. 어? 야 15개 짱짱 많은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전에 다른 서버할 때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돈을 꽂아줘가지고 됐었거든요? 그게 그게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그냥 돈을 막무가내려주셔서 그때는 막 어쩔 수줄 모르고 받아서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시청자분들 도움 안 받고 들어가기? 해볼까? 난 나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현황 딱한달 잡고 한달 동안 오다다다다다다 하면 되지 않을까? 오유유유. 네, 몸이 잠깐 날아오는 건 기분 탓입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기분 탓이에요. 몸이 잠깐 둥 떴어. 왔다 이러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그치, 그치. 안 돼! 구하지 못했어. 잘 가. 하나, 둘, 셋, 넷. 잘 가. 그니까 저거, 비싼 건데. 저 200원짜리 흙인데. 100원에 샀으니까 안 아까워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까워해야 돼. 돈 없어서 지금. 아, 근데 행운, 곡괭이 행운은 적응용이 안되는걸로 판명이 났네요 아닌가? 그냥 방금 행운이 좋았던건가? <웃음> 그러니까 저거 누가 만원 넘게 사가지고 음해하면서 울고있더라고 자기 흐고됐다고 정말 모르겠어 난아 <웃음> <웃음>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련하다. 미련해. <웃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 서버에 대해서 자유지로 파악도 안 하고 무작정 돈 지랄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진짜. <웃음> 진짜 불쌍하더라. 하루에 다섯 번씩 100원에 살수 있는데. <웃음> 14,000원을 두 번이나 샀으니 28,000원이네 <웃음> 돈 많나 봐그 사람 돈 많으니까 그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어, 흙다 써간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누군지 몰라도, <웃음> 불쌍하다. <웃음> 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이야! 행운이 적용되는 게 맞을까? 이게 맞아? 아, 꼴 받아 날아갈 거야. <웃음> 아니, 아까 열다섯 개 나왔는데 온도 차 뭔데? 어, 하, 하. 어이 없네. 무럭무럭 자라라. 아니, 이거 어이가 없어서 참. 하고 여기 놔두고 뭐 괜히 또 헷갈리지 않게 먼저 갈아놔야겠다. 됐고 여기도 갈아놓고 됐다. 빰뽕뽕뽕뽕뽕뽕뽕뽕뽕나양돈이 하나 밖에 없나? 하나 밖에 없나보네 됐다 됐고요 자 수박이다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제발! 제발! 제발! 수박 수아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이이이박 수박 수박 이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거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보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설마 어? 여덟 인데 이번에는? 네, 이거 근데 이상한데? 뭐지? 왜 행운이 정역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주룩주룩 들지? <웃음> 기분 차시겠지? 설마. 이상하다. 아까 그게 어떻게 떴냐 대체? 행운도. <웃음> <웃음> 아, 야 진정해 가가. 저 운이 있어요. 다만 방금 좀 없었을 운이에요. 얘들아 열심히 차려려. 얘들아 잠깐만. 이거 내가 봤을 때 적응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곡괭이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상한데? 아니, 곡괭이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어, <웃음> 어. 어. 어. 수박, 운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행운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곡괭이 되는 것 같지? 이상하다. 나 잘못, 내가 그냥 기분 탓이겠지, 되는데 그러겠지 수박이 얼른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위에 햇빛 잘 받아서 자랄텐데 왜안 자라지? 인내심이 부족한 건가? <웃음> 인내심이 부족한 건가? 그런가? 비우고. 비우고. 됐다. 끝 어? 아, 작가만하 <웃음> 아... 계산도 잘못했네. <웃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런 작강이 계산 실수를 해버렸네요.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겐 또 다른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주둥아리 껌 부려 봅다 웃었어요? 웃겨요? 웃기냐고요? 그럼 됐어요. <웃음> 이거, 수박, 지금 여기 뭐 씹으니까 얘라도 씹어놔야겠다. 어! 수박이다, 수박! <웃음> 봐봐요, 는데 이걸로 캐면더잘튀긴다니까 아,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여덟 개? 뭐지? 왜,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도끼가 내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살고 싶어서? 이거, 잘 뛰지 않으면, 내가 강화시켜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웃음> 아, 잘 뛰어야 돼. 이러면서, <웃음> 수박이랑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웃기다고요 어느 <웃음> 뭐지요넌 <웃음> 먹겠다. 안웃긴것 같은데. 웃긴 <웃음> 웃기, 웃기면 다행인데. 노잼 아닌 게 어디야? 깡아. 다 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런? 아니네? <웃음> 아이거 도끼 <웃음> 수박이다. 아니구나. 깜짝이야 씨. 다탕수수이입 먹어. 놓은 거 먹었. <웃음> <웃음> <웃음>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잠깐 진짜 <웃음> 아 아니 난나 예능 예능 웃길려고 <웃음> 웃긴 게 아니야 아 이게 다행이다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웃음> 아아나 진짜 어디 하자 있는 것 같아 어떡해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예전부터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웃기, 웃긴 기웃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됐는데 뭔가 왜 이상하지 기분이. 어 수박이다 진짜 수박이다 진짜 수박이다. <웃음> 수박아 내가 갈게. 하하하하. <웃음> <웃음> 수박아 두 자릿수 나오는 거야? 아 씨바. 아, 덕기 버려? 에라이? 퇴퇴퇴퇴퇴퇴. <웃음> 아, 나 오늘 이거 쇼츠로 올릴래. <웃음> 나 오늘 쇼츠 값몰라 나왔다. <웃음> 쇼, 쇼츠 올릴 거 나왔다. <웃음> 하하하 <웃음> <웃음> 어우 야 진짜 아이 근데 이거 효율 발라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 효율이 이어서 그런가? 느려 이거 얘아아 예, 아, 효율 안 발려 있구나 여기는 하안 <웃음> 발려 안 발려 으니까 느리지 이 바보야 <웃음>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니 여러분 절대 컨셉 아니구요 찐텐이에요 아 봐봐요. 이렇게 하면 잘 나온다니까 오히려 아니네 행운이 적응이 안 되는 건가? <웃음> 이제서야 약간 실마리가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아, 여따 왜차 심었어? 이거 이거 파는 됐나? 야! 안 되네, 씨발. 하하하하. <웃음> 하나 날려버렸잖아. 이런, 이런. 아니. 똑같은데? 이거 혹시 여기 가서 해야 되는 건가? 벌목장 가봐. 이거 나무가 여러 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행운이 있다고 해서. 안 그래요? 아 여기가 그거였네. <웃음> 아아그 어우야 빠르다. 아아 아. 아, 여기에 쓰라고 만들어놓은 행운이었네. 그, 저거 캐라고 만든 행운이 아니라? 여기 적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거래. 나는 광... 쪽으로 농사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 어, 30개 들어오지 않았어요? 방금 나무? 나도 30개 돌았어, 방금. 여러, 맨 처음에 여러 개 켰는데. 어? 이게 답인가? 어? 스킬중에 찹트리 켰던 것 같은데? 내격상 어머, 이거. 이거 해봐? 네, 5%가 터져? 와, 생각해보자. 5%가 터질까? 아, 이걸로 돈 벌어서 흙 사야겠다. <웃음> 이걸로, 이걸로 돈 벌어서 흙 사야겠다. 아. <웃음> 아. <웃음> 그래, 이걸로 돈 벌면 되지, 뭐. 그래, 그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기시겠네. <웃음> <웃음> 여러분, 웃, 많이 웃, 잠깐만, 내가 저 밑에 안 깼어? 설마 지급이 안된 거니? 아, 지급 됐네. <웃음> 재밌으셨다면, 유튜브와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네네네. 끌려고 <웃음> 웃긴 게 아니긴 했는데. 아 이게 뭐 여러분들과 제가 아씨발 이게 아니잖아요 <웃음> 아왜 바꿔 캐딱 봐도 아니잖아 왜 저거 올려놓고 캐냐고 <웃음> 어... 오늘 절대 <웃음> 이럴 적이 없었어요 나안 자러 가길 잘했다 오늘 <웃음> 오늘 안 자러 가길 잘했네 아나 근데 뭔데 막한 시간 했어 벌써? 나한거뭐 했어? 아나뭐 <웃음> 별거 한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벌써 마크 한 시간 했어? 미치겠네 진짜 <웃음> <웃음> 아 웃겨 죽겠다 이걸 어떡하니 정말 <웃음> 역시 마크야 시간 보내긴딱 좋은 것 같아 역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오늘 어? 마크 좀나이 정도로 내가 마크를 이렇게 빠르게 할줄 몰라가지고 <웃음> 사실 메이플 대신에 한다고 해도 피곤한 감이 있어서 아 그냥 오늘 마크 좀 치다가 어? 재미 없으면은 그때 좀 저거 뭐지? 방종 해야겠다 했는데 <웃음> 재미있어. <웃음> 어이가 없어, 지금, 진짜. 이게, 농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을 벌려면 또 일을 해야 돼요. 일하다 보면 뭔가 이상해요, 또. <웃음> 아, 오늘, 오늘, 오늘, 쇼츠, 쇼츠 각 나왔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쇼츠 올라갑니다. 아닌가? 오늘 올려야 되나? 오늘 조회수가 나왔는데? 오늘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지금인데! 아닌가? 쇼츠를 언제 올려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내가 올리려고 해도 느껴, 느낄 것 같은데? 편, 쇼츠 하나 편집하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요? 어, 나 쇼츠 하나 편집하는데 한 시간 걸려. 쇼츠를 만들 때, 우와, 왜 이렇게 예뻐? 쓸데없이 씨해진거 졸라 예쁘네? 아, 이거 약간 힐링 된다. 약간 풍경이 예쁜 걸 좋아하는데 지금 너무 이뻐요 세상이 뭐지? 왜 세상이 아름답지? 아직 좀 살만한 세상일지도? <웃음> 나무는 뭔데 벌써 세 세트지? 이거 캐면 내가 봤을 때네 세트 될것 같은데? <웃음> 이렇게 된거 행운 한번더 발라서 해볼까? <웃음> 행운삼에 효율삼 해놔도 나 괜찮게 쓸것 같은데 <웃음> 이거 이렇게 된거저 진짜 목수 할까요 그냥? <웃음> 나무 계단 가격 확인해 보고 이거 인벤 한줄 지금 있잖아요? 저기 한 줄만 채우고 팔아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복수할게요 <웃음> <목수> <웃음> 제가 마크하면서 웬만하면 마인팜하면 나무 안 캐고 싶고 나무 캐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안 좋아하는 순위 매기자면 은 광산 복수 농장이거든요 농장 그래도 제일 좋아요 낚시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해서 난 농사 농 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 샹나 <웃음> 나무가 <웃음> 겁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안할 이유가 있을까? 나 이미 여기다 돈 돈이래. 이미 여기다 노력도 쏟아부었는데 돈 벌리는 거 보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어나 어떻게 여기 서버 다 시작하게 될거 같아 한동안. <웃음> 아나 마크 서버 할거 이런 많아지는데. 남은 방학 시 마크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웃음> 아, 진짜, 남은 방학, 8일, 방학 8일 남았거든요? 나 내일 분명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서버 들어간 다음 들어온 다음에, 낚시, 자정낚시 돌려놓고, 하다가, 어, 편집 좀 끝냈다 싶으면은, 저기, 뭐야, 경제 서버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또 올려놓고 돈 받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미치겠네, 진짜. 요즘에 마크 서버를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마크 요즘 다시 꽃 약간 좀 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마크 서버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거야. 약간 그러니까 장르가 새로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르여도 약간은 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어, 이거 언제, 언제부터 있었지?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런 게 있으면 좀 재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인팜이라 치면은 뭐, 동물을 키우는 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하베스트 무드가 추가돼가 있다던가 이런 것처럼 뭐 현실 경쟁인데 약간 GT 느낌이 난다던가 이런 거면은 재밌단 말이야 약간 지금까지 없었던 요소가 나왔으면 했었는데 없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런 서버를 만들려고 개발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정작 지금 남아있는 서버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다 똑같구나 하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네 익숙함에 이 재미를 <웃음> 똑같다 라고 생각하고서 안 했는데 이게 재미없다 약간 옛날에 진짜 막 처음에 좋아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집 짓고 몬스터 쳐 죽이고 <웃음> 아왜 이렇게 높아 이거 <웃음> 나무 캐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만 해도 재밌었거든 사실 마크가? 왜냐면은 재밌어! 할 것도 많고 아 진짜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 마크 처음 접했을 때 같은 느낌? 좋다 문제는 뭐다? 잠깐 멍때리기 시작하면 말을 안 한다 이분 쉬지 마 머리는 쉬어도 되는데 아니 머리 쉬면안 돼. 씨, 바보야. 바보야. 자, 벌목장 가서 벌목 상점에 가겠습니다. 15원인데? 잠깐만. 15원? 아, 나 이거 여기서 나무 한번 캐봤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도 이게 가격이 맞을까 하고서 이게 맞을까? 아닌 거같아나 잘못 사기당한 거 같애 어떡해 나 당한 것 같애 근데 어떡해 <웃음> 아닌가? 이거 아닌 거같아나나 <웃음> 나 사기당한 거같아 돈.. 돈이 돈이 개미 또...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있어? 개미 똥꼬만한데? 아니 <웃음> 꿈이지? 나나 나 나름 행복했었는데 나무 캐면서 약간 예전으로 돌아간 그 동심과 그 약간의 힐링가 했는데 자기 당했다. <웃음> 어, 떡하지 <웃음> 사기, 당해버렸다. <웃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드미님 어드미님한테 신고해서 뭐라 해요? <웃음> 나무 가격이 너무 짜요! <웃음> 아, 무슨 <어서> 신고예요? <웃음> 아 애초에 가격을 보고 시작했어야 됐어 저거를 왜 그랬을까 <웃음> 저거 낚시 낚시가 헐배잘 벌리는데 투플라이 <웃음> 쓰지마 아까워 난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지? 아나좀 슬퍼지려고 해나 <웃음> 오늘 좀아 오늘 좀 마크 한 시간 후딱 했으니까 한 시간 또 후딱 하겠지 는데한 시간이 정말 미친 듯이 안갈것 같아요 <웃음> 레알 눈물난다 슬퍼 죽겠는데 어떡하지? 나무 한두 세트 아니 한 어? 나무 한 뭐야 여덟 세트인가를 꼬라박았는데 흙두 세트 살 돈을 벌었다는 게 말이 돼요? <웃음> 아니 뭐 어디가 잘못된 걸까? 흙이 비싼 걸까? 아니면은 <웃음> 아니면 아니면 <웃음> 아니면 나무가 싼 걸까? <웃음> 이제 좀 어, 미안하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 뭐 어디가 잘못된 걸까? 어디가? 뭔가... 뭔가 잘못됐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 <웃음> 나는... 생각을 포기하겠어 <웃음> 미치겠네 진짜 아 맞아 이거 좋은 소식 하나긴 한데 내년 여름에는 아 내년 여름이래 이번 여름에는 진짜 어 마지막 여름 방학이니만큼 여름 방학 컨텐츠 하나 진행할 건데 아마 마크예요네 원래 이번 연도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말만 꺼내놓고 정작 실행을 옮기지 않아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오! 오! 오! 수박 잘랐어 수박 잘랐어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니가 내 희망이다 수박아! 수박아! 아씨파 야! 어, 어, 어. 수박아 이거 아니잖아 어, 이거 아니잖아 아까 열쇠개 대체 어떻게 뜬거야 대체 <웃음> 아니, 13개가 너무 큰 그걸 갖다 줬어요. 너무 큰 행복을 갖다 줘가지고 이게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이제. <웃음> 어떻게 만족을 해, 이거를? 누구 코에 붙이라고? 만족 못해, 이거는. 어떻게 만족해? 아... 어? 안 돼! 현실경제 서버 하려고 했는데 현실경제.. 아 방송 끝나고 현실경제 서버 하려고 했는데 현실경제 서버 저거래! 점검 이래안 돼! 한 시간만 더 해야겠다 방송 <웃음> 방송 한 시간만 더 해야겠다 어떡해 <웃음> 아, 나 방송 끝나고 조금 하다가 자려고 했는데 오늘이지? 아 <웃음> 네, 예전에 그 양판 맞아요. 아, 나 목이 너무 아프다. 화로 강화 어떻게 하지? 나 화로 강화하고 싶은데? 아닌가? 음, 수박 농사가 돈이 잘 벌리긴 한데요. 그리고 요리는 언제나 할지 모르겠대요. <놀람> 아... 나 지금 저거 보고 있어. 뭐지? 그 cool. 여기 마인팜 서버 저걸 봤는데 수박 농사가 돈이 잘 벌리긴 한데요.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호하 호하 오하 오아오아 붕금이 아. 작다 수박 수박 수박 여풍년일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 오, 오, 오, 오 여덟 개 여덟 개 오호 네개씨하 오호 여섯 개아 s 박 o 박 k 박 w 박 c 박 s 박 o 박 k 박 w 박 c 박 s 박 o 박 k 박 w o c k s w o c 수박 w o c 수박 w o c 수박 w o c 오 swock, swock, swock, swock, swock, swock, 미 w o c k swock, swock, swock, swock, s 수박 c k swock, 이게 o c k swock, swock, s w o c 이게 내 미래다 수박아 차라줘 수박아 너만 믿고 있을게 아살아간다살아간다 살아간다, 수박아 이거 지금은 농장 늘리냐고 돈이 없지만 차라리 돈빠운으로 시작할까? 그냥 흙다 사버리고 잠깐만요 상점 갔다 옵시다 수박도 좀만 사면은 되지 않을까? 수박이 사진 뭐.. 수박 시야 300원이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웃음> 에이.. 안사안사 안 사. 이거 사면 흑우새끼야 차라리.. 차라리 14,000원짜리 흙두번 산다 그게 낫지.. 제가 전당포 다시 한번 가보자 전당포.. 가면은 에.. 할수 없고.. 아... 어? 어? 와. 아. 아. 음. 취집장 패치 준비 중이고. 흙 사자, 그냥 영원으로 시작해, 시작. 돈다 쓸게요, 있는 거. 거지로 세, 거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이 세상. 흙 사고, 그냥 살 수, 쓸수 있는 돈다 쓸게요. 자. 이제 전 거지입니다. 제 전재산 2원이에요. 2원으로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박이니? 아니구나. 자2원으로 시작하는 이세계생활 시작했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이게 뭐든 잘 되려면 처음에 투자를 해야 돼.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돈이 있어야 돼. 뭐든 하려면은. 아이랄.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오오오오오오 수박이 자랐다. 내 미래가 자라났어. 미래가 자라나고 있어. 허야! 하하 아, 아, 아, 다섯 개 샹. 아니, 눈치 있으면은 알잘딱갈센으로 여덟 개 나오세요. 에? 오! 바로 자라는 건 뭐야? 사람이 확실히 옆에 있어요, 잘하네. 아, 여섯 개? 다섯, 여섯 개 이상으로 하자, 우리. 우리, 우리 쇼부 보자. 여섯 개 이상으로 하자. 이, 이하 안 받아. 나안 받을 거야. 이, 이하로 주지 마. 나안 받아.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확, 호박농사로 뒤트는 수가 있어. 어허, 너 자랐구만. 뒤 돌아보면 자라있어. 이게, 오어 이게, 오아 다섯 개 그래 다섯 개까지는 아니야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우리 여섯 개로 통 봐. 왜냐면은 이거는 협의 타협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섯 개 이상 나오는 걸로 해요 수박씨 예예 예예예아시죠알거라 믿어요 나는. 좋아요 이렇게 여섯 개 이상씩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 수박이 미친 사람이 아닐까? <웃음> 맞는 것 같기도 해. 자, 이러면 섬한번 쳐가지고 물한번 떠와서 넓혀봅시다. 그래도 감자 자랐는데 이제 키 귀찮다. 헤헤. <웃음> 아, 근데 저기 사탕수수 그냥 빼야겠다. 너무 헷갈린다. 사탕수수가, 얘네 빛이 부족한가? 여기다가 바다 랜턴 설치해 줄까 차라리? 그게 나을려나? 음, 아 얘네가 안 자라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나는. 저기 사이에 바다 랜턴 설치하면 너 낭비일까? 아니야 돈이 야 벌면 되지 뭐. <웃음> 라고 전재산 이원이 말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돈이야! 벌면 되지 뭐. 얘들아 햇빛 많이 많이 받고 햇빛? 빛 많이 많이 받고 차라렴? 무럭무럭 차라렴? 잠깐 여기 갈아놔야 돼. 안 그래. 여기 여기 열로 자란다. 열로 자라는 불상사. 나 인정 못해. 좋아 좋아 밝으면 더 빨리 자라지 않을까? 야 세상이 다 밝아지네 아! 물안 밝게 하려고 기다 해놓은 건데 <웃음> 저안캘 거야? 샹. 내가 저거 캐나 봐라 저거 나 섬산 생길 때까지 절대 안캘 거야? 씨발. 안캐 저 끝까지 가 봅시다, 여러분. 자,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또잇 또잇 또잇 따잇 따잇. 따따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됐다. 하나 둘셋 넷. 여기까지 딱 메꿔볼게요. 나도 저양 등급 살까? 아 돈이 없네. <웃음> 수박아! 수박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수박아! 수박아!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야 좋아요. 몇 개니? 아 좋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주세요. 저희. 여섯 개 이상 걸어 야 하시기로 했잖아요. 수박씨. 뒤지고 싶어요? 아니. 다섯 개가 지금 말이 됩니까? 예? 아. 어, 왜? 수박 이 18개 있네. 수박 이 18개가 어디서 생긴 거야? 아, 방금 킹 거구나. 코카콩이랑 헷갈렸구나. 예. 말씀해 보세요. 너가나 부르지 않았나, 방금? 가봐요. 이제 심어놓고. 수박이 또 자라겠지. 예, 예, 예, 예 원래 흐름에 안 맞는 이야기는 안 봤는데 아, 그거 그거 이따 받으러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예, 예그 누가 저거 뭐지? 알려줘가지고 이따 받으러 들어갈 거고 수박아! 또 자랐구나! 아유, 우리 수박이! 수박아! 수박아! 아유, 우리 수박이, 일러와 수박아! 음. 이렇게 아홉 개씩만 나오주면 얼마나 좋아! 음. 우리 수박이. 아유, 우리 수박이 이뻐. 음. 엄마가 칭찬해. 우리 수박이 너무 이뻐. 아유, 우리 수박이 사랑스럽다. 수박아! 무럭무럭 자라렴! 수박아! 무럭무럭 자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이, 죽었다가 뭐예요. 더 여러 명으로 이제 새삶을 찾아 떠난 거지. 뭘또 말을 해도 그렇게 뻔. 잔인 무도하게 해. 어? 수박이는 어? 여덟, 아홉, 아홉, 아홉, 아홉, 개의 또 수박이로 나뉘어졌을 뿐이야. 어? 얼마나 좋아. 수박아. 여, 어, 수박아. 또 자랐구나, 수박아. 어머, 수박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러면은 내가 정말 미치겠다야 어머 어머 어머 저거 하자 야 저희 수박은 6개 이상 나오기로 약속했거든요 사실 수박아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어? 지금 4개 6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계약 약속과 좀 달라 어, 수박이 저거 지금 캐러 가면은 어? 여섯 개 이상 나와주는 거야 알겠지? 수박아 뭔 말인지 알지? 확 내가 호박 농장을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 어? 자 수박아 아 그래 수박아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어? 아유 우리 수박이 너무 예쁘다 수박이 엄마 행복해 아 수박이 행복해 어머 수박아 또 자라줬구나 자 수박이 수박아 야 장난해? 야 장난했냐고 야 내가 몇개 나오라고 했어 어? 내가 어? 내가 다섯 개 아니 여섯 개 이상 나오라고 했지 수박아 자꾸 이러면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나에게도 낭만이란 게 있어 어? 나도 막 어? 수박농장 크게 만들어서 막 어? 돈 팡팡팡 벌고 막 어? 하는 낭만이란 게 있어 수박아 자꾸 니가 그렇게 나오면은 내가 깡패가 될 수밖에 없잖아 수박아 정신 차려 너 그러다가 진짜 호박농장으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떡하니 진짜 수박아 다음에 갈 때는 여섯 개 이상 꼭 하는 거야 알겠지? 수박아, 그렇다고 너무 쫄아서 자, 안 자라지 말고, 어, 알겠지? 어이, 잠깐만. 자,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여기, 여기 수박이가 또 자랐네? 수박아, 넌몇 개를 줄 거니? 아, 그래, 그래. 여섯 개 정도면은 봐줄 수 있어, 나. 여섯 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만 하는 거야, 우리? 약속했어? 알겠지? 자, 마저 가 봅시다. 자, 자, 자, 농장을... 야, 숙농장 근데 많이 키웠다. 오늘 쪼~기에서 시작했는데, 그쵸, 여러분나 많이 성장했다. 봐, 야,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컸네. 마, 어, 저기서 막, 어, 저할 때가 으끄지 같은데. 이제 여기 중앙까지 왔네? 많이 왔다 그래도 진짜 예. 대략 제가 여기다가 수박 농장에다 쓴 돈이 대략 5만 원이 되거든요 어, 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첫 수확을 했을 때 5만 원 이상이 나오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걸라 이제 적자 계산을 좀 해봐야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수 있고 그렇거든 아씨 여기 아닌데 <웃음> 여기 아닌데 까마 아, 여기 아닌데 자한칸두칸 칸 옮기고 이게 특정 거리에 있어야 수박이 자라나? 아 저게 자라나? 농작물이? 아까 되게 숭풍숭풍 자랐는데 지금 좀 늦게 자라는 편인가 보다 수박 숫게 숫자 여러 개 아, 너냐? 야. 야. 수박아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6개 이상 주자고 약속했잖아. 자라는 속도가 늦으면 많이라도 주란 말이야. 어? 아, 진짜. 자꾸 그러면은 모종을 확 뽑아버리는 수가 있어. 수박아 무럭무럭 자라야 돼. 알겠지? 난널 믿는단다. 이거, 당제 바꿔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웃음> 양팜 서버, 수박. 수박이 엄마. 됐다. 나, 뭐 하려고 했지? 나 이제 저기 없는데? 뭐가? 나, 나 이제 심할 게 없는데. 흙다 <웃음> 썼어. 흙다 썼어. 근데 남은 시간동안 뭐하지? 채팅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낭만있게 낚시하면서 톡하면 되는데 없어가지고 아뭐 할만한 게 없네 <웃음> 할만한 걸 잃어버렸네 뭐하지 이제? 추천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서버에서 뭘 할까요? <웃음> 뭘 해야 될까요? 각공. 오. 몇개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겠지? 뭘 해야 될까 이제? 저 오늘 할 뻔한 건다 했거든요. 광산도 갔다 왔고. 어? 저 나무도 키고 수박이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뭘뭘할수 있을까? 상자 털기? 아! 상자 찾으러 돌아다니까 그러면은? 저거 수박이 자라는지도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여기 사람 없어도 자라나? 그것도 테스트 해볼까 맵에 숨어있는 상자 털로 다닙시다. 인벤 좀 비우고. 수박아, 엄마 갔다올 땐가 잘하고 있어야 돼. 알지? 안 잘하고 있으면. <웃음> 우리 돌아올 때는 수박 한 세트 정도 주는 거 알지? 다녀올게. 수박 하나 자랐는데? 저거는 손실 날수 있어 저거 캐고 가야돼 수박아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나밥 놓고 왔다 수박아 내가 왔다 어다 어, 옳지 수박아 우리 이렇게 일곱 개씩 주면 얼마나 좋아 나도 웃고 너도 웃고 모두가 행복해요 좋아요 좋아요 자저 멀리 태양으로 가서 이거 너무 밝죠 여러분 점심으로 바꿔줄게요. 이름 좀 괜찮지 않나? 얘네가 약간 게임 레프트 느낌 난다. 색감이 약간 색감이 레프트 재질인데 자, 가서 여기에서 밥 챙겨서 갈게요. 이거 배고파서 뒤질 수도 있으니까 갔다옵시다. 자 그러면은 냄주 손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숨겨져 있는 상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지? 시케이션하고 똑같은 장면이 어! 철블럭! 아니에요! 농장 넓어졌어요 근데 왜나 철블럭이 복사가 된것 같지? 아닌가? 내 인베는 원래 철블럭이 있었나? 아닌데? 왜 철블럭 두개 들어온 거였지? 저만 그렇게 느껴져요? 저만 철벌록두개 들어.. 두개 뭐지? 철벌록네 개가 두번 들어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아니죠? 아닌가? 기분 탓인가? 내가.. 내가 마크를 너무 오래 했나 지금? <웃음> 내가.. <웃음> 마크를 너무 오래 해버렸나? 아 정신이 나간 걸 수도 있잖아 아닌가? 왜죄선는 바닥에 앉아있어? 우와 뭐지? 여기 안에 뭐 있다? 아 동굴 있는데? 잠깐만, 여기 어제 상자 있어? 없나? 아니,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상자가? 아니, 없, 없었나? 자, 약간 숨 막혀, 뒤진다, 야. 여기 안에 100% 상자 있어. 이게 내 촉이 말해주고 있어. 촉! 없어? 왜? 이건 딱 봐도 숨겨놓기 좋은 장소인데 왜 없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아이 잠깐만 아 걸어가기 귀찮나 와 근데 겁내 밝다 여기 전체가 화이트여서 그런지 여러분 눈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쉐이더 끄고 하면 되는 거니까 찾아보자 이거 자동 심기도 있거든요 상자 뒤져보면은 아니네 이거 오류였네 하나 네개더 들어온 거는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있다 있다 저거다 저거다 뭐지 왜이게사람 있지? 먹었나? 잠수상인? 아오내 포인트 6 5원데양 포인트가 30개네 아 30포인트네 이거 건날개 구매할까요 나중에? 모르겠어 이거 털렸네. 에라이. 털린 상자만 원래 털렸다가 뜨는안 떴네, 저거는. 개빡친다. 좀 나와주라. 상자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으아! 날아서 널 가져갈 거야. 넌내 거야, 내 거. 철블럭. 이러다 철블럭 부자 되겠어. 이연속절 블럭 자 돌아다녀 봅시다 저희 수박이가 과연 잘할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뭘더 얻을 수 있을지 여기 흙도 나오거든요 가끔 예전에 흙도 하면 욕했는데 나 지금 흙이 필요해 절실하게 흙아 나와주지 않으련 어머 여기 또 있네 고긴데 자아 흙! 으아, 으아, 으아, 우아, 으야, 으야, 으야, 으야 아, 좋았어. 자, 멋지게 등반도 좀 해주고.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겠는데? 돌아갈까? 돌아보죠. 어딘가에 다 길이 있을 거야.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야. 길은 만들면 된다고. 가봅시다, 길을 만들면서. 당자가 있다. 어, 더 여블록! 뭐야? 어이, 잠깐만. 아, 이게 오류, 이게, 렉, 버그인 것 같아요. 이게, 그치? 이거 클릭하면 없어지지, 그치? 이게 내눈깔리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난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지요. 가봅시다. 분명 상자가 더 있을 거야. 상자야, 내가 갈게! 근데 여기 스폰이 되게 넓어가지고,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다 흙! 케이넥! 좋았어, 좋았어. 더 찾아봐, 더 찾아봐. 아, 여기로 내려와서, 엘로 가봐야겠다, 이제. 가봅시다. 작강의 신비로운 서버탐방! 자, 흙더 찾았으면 좋겠다. 흙이 필요해, 흙이. 다이아 철 필요 없어요. 흙만 나와줘. <웃음> 차라리 다이아 블록 4개 나올 바에 흙한 세트 나오는 게 나는 더 행복해. <웃음> 어, 진짜, 진짜, 행복해. 저 상자 있나 봐봐. 이따. 으아! <웃음> 아이, 석탄블록은좀 그렇거든요. 제가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번지점프해서 내려온 게 아닌데,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당황스럽벌랑 으아. <웃음> 건네기 비싸게 팝니다. 비싸게 파면은 살 사람 뭐야 섬 레벨 블럭이네 섬 레벨 아 이거 모아놓고 나중에 뭐지? 섬 레벨 초기화되고 그때 도전할 때 그때 쓰죠 이거 남겨둬자 찾아봅시다 근데 아까 이쪽 왔었던 것 같은데 언닌가 이쪽 안 왔었나? 여기 다 똑같아 보이지? 비슷해요 약간 오 저기다 저긴 안 가봤다 갱얼지두 마리 있는데 아인가 그러니까 고양인가? 고양이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어디지 저기가? 어디였지? 어디였을까? 저기가 어디였지? 귀여을 되살려봐 그래 여기 와서 다시 똑같이 밟아보자 왔던 길을 이리로 내려가서 기억을 되살려 봐, 작강 넌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해줘 깡아깡아 길을 기억해내 아, 근데 저, 저거 나뭇잎 멀리서 두 칸씩 볼 때마다 크리퍼인 줄 알고 살짝 쫄아요, 사실 <웃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사실 멀리서 보면 가끔 쫄아요 <웃음> 진짜 진심인 게나 아까 일로 갔어. 일로 가가지고 내가 어 일로 오지 않았었나 하고서 저 고양이를 발견하고서 어 여기를 왔었던가 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갔다 갔다가 이제 저기서 뻔지 점프를 한번 탁 뛰었는데 이제 발에 삐끗해가지고 한칸 차이로 못 갔죠. 자아 아, 잠깐만 안가안가안가안가안가안가안가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자, 수박이잘 자랐는지 밥으로 갑시다. 수박아, 수박아! 안 자라는데? 이거 섬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본데? 안 자랐어. 안 자라, 안 자라. 나 있어야지 알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수박이 안 자란다니. 젠장. 이런, 섬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 이러면 다른 걸로 돈벌이를 못하겠다. 왜냐면 농장에 올리 투자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 수박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자 하나. 아씨. 둘. 어. 셋 오? 오! 야, 27개! 오. 약간, 본전 살짝 안 되게 하는 한 80% 찾았다. 그래, 그래, 그래. 이게, 이득은 하나 캘 때마다 수박블록 하나 좀하하하하 <웃음> 작강 어리니? <어린이>? 하하하. <웃음> 자꾸 이렇게 나오면 손모가지 부러, 뿌러사, 부러다리는줄 있어요. 하하하하. <웃음> 눈 크게 뜨고 설치하세요, 제발. 하하하하 <웃음> <웃음> 아 진짜 수박수 수박수 자라버렸다고 아 근데 저 여러분 4시간 20분 방송 중인 거 아세요? 아 그러면은 방송 시작다부터 있었던 시청자분들이 지금 4시간 20분 동안 이거 보고 있는 거야? 아, <웃음> 꽈귀! <가꾸이! 웃음> 갑자기 그 단어 기억이 안, 뭐지 일본어 가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대단해, 대단해. 아니 어떻게 가능하지? 나 지금 네 시간 이십 분 동안 앉아서 하는 것 때문에 아, 나꼬 잡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와, 나 이거 한 번씩 꼬리뼈. 저거 해줘야겠다. 꼬리뼈가 너무 아파요 지금. 아, 나왜 아파? 아, 배고파서 아파. 오, 깜짝 놀래라. 빰빰빰빰빰빰 빰. 자, 오늘 방송을 여러분. 어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저걸 생각을 안했던게 4시간 20분 동안 이걸 보고 계시면 얼마나 착잡할지를 생각을 안해봤거든요 <웃음> 네 그렇기 때문에 4시간 20분 동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웃음> 네 오늘의 방송 어한 9시 반쯤에 종료할까요? <웃음> 시청자분들 힘들 것같아 아니 <웃음> 남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4시간 20분 동안 이걸 봐 깡님 안흔들지저 꼬리뼈가 아프긴 하건데 항상 인상 익숙해가지고 근 사실 저는 방송을 해도 그렇게 막 힘들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평소에도 이렇게 길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차이예요. 존댓말을 하고 이제 어좀 억제를 하고 좀좀 <웃음> 어좀 말을 좀 자제하고 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좀좀 뭐좀 말을 좀잘 어 사용하고 어 방송 키고 있다? 이 차이지. 평소에도 길게 게임을 자주 하기 때문에 예, 그냥 일상생활이랄까나? 아 그리고 어 방어 아, 이 정도로 힘들으면 안 되죠. 이 이상한 저보다 방송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도 할수 있어야지. 그럼 이거 철 팔자 아닌가 철안 파는 게 날려나? 나중에 저거 도끼 만드는데 필요하려나 고민되네. <웃음> 고민된다 고민돼. 수박아안 자랐네. 아 그래도 제 상태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조금이라도 약간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니 행복하네요 <웃음> 나 진짜 관종인가봐 <웃음> 약간 어 그런 것 같긴 해자 <웃음> 허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야 하하하 아 근데 독서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안 아, 돼.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제 의자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 의자 폭신폭신한 의자였으면 저 방송 6시간도 해요. 아 근데 꼬리뼈가 너무 아파. 진짜 내일 외... 내일 아닌가? 나 내일 외출한 날이 아니구나. 내일 아니라 금요일 날에 아우리야 잠깐만 아 일어서줄 때 허리가 아파요? 아 어? <웃음> 허리 좀 피고 오겠습니다. 잠깐 잠시만요. 안 먹을 거야? 내가 저 방석 선다 아. 아니, 전 내일이 제가 약속 있는 날이 내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아, 그래도 허리에 지금 인형 껴놓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야, 블록 세개 깼는데, 아닌가? 두개 깼는데, 이건가? 아니, 10개 이상은 나와달라고. 으, 추워. 추워. 총총 쫑, 쫑. 자, 여기까지 심어두고. 됐다. 그러면은, 아 <웃음> 왜 자라있는 건데, 왜? 왜? 이제 너네 놔주려고 하니까 왜 자라는 건데. 너네, 나 지금 밀당 하니 아니, 이제 좀, 어, 아홉 개 나왔어? 여섯 개 나왔어? 어, 네 개? 아니, 왜, 놓아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날 잡는 거야,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웃음> 진짜, 미안한데. 아니, 나, 나, 나, 나 같아. 나 이제 좀스슬 방정각 잡으려고 하니까 왜 잘하는 거냐고. <웃음> 저것만 캐고서 방정할, 저거 뭐지? 메모리 만 마무리 만트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수박 농장 하루 종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회차에는 이 수박 농장 한번 싹 한번 캐서 돈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또 농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크는 여기까지 바이